그래서 라면 나올 거였 네. 좀만. 네. 자연사는 네. 이 정도, 이 정도 이 크기라고 하는 네. 것 같아. 조명. 더큰게 필요하려나? 크기. 어, 크기. 그렇게 봐서는 어. 그 얼마큼 모르겠는데. 이은이 지금, 지금 먹세요 아, 이스터지이 먹어? 요은 먹어? 이은어이은먹이은먹가이은서어이은요어이은 먹어? 이어이은어이어이 아들가 버리면 음. 맛이 없어 이거 하나 입에 넣고 해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어. 코리코리 음~~ 개씩 네. 마셔도 되세요 그게개씩이야네개인개니까 싸우지 말라 안싸 싸울뻔 했네 얘기 안했으면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했는데 <웃음> 아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맛있어 안거봐안 떨어졌네. 이거 뭔가 와, 제대로다. 그거 한번 보여줘. 그거. 예. 좀 가까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. <웃음> 아, 아, 신난다. 이건 내 거, 우리 안싸워도 돼. 이제 <웃음> <웃음> 싸우지 마. <말자>. 했죠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아까 처음 먹었어요. 여기서. <웃음> 어 나중에 나 남자 말고 对对是 조금 돼요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 네. 이건 뭐야, 생선인가..? 아, 계란 계란 네. 먹어 먹어요. 각자 건 각자가 알아서 먹자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줄게 이따가 먹어 뜨거우니까 나 이거 안 먹어요 아 그렇죠 그럼 땡큐 걔는 또 오일로 이 2번 불편 주세요. 에 해물맛이 확 나네 좀덧끓으도더 맛있겠다 라면이 퍼질까봐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아니가 나와 뭐야, 내 티켓 가져왔어? 뭐 <목소리도> 여기 네. 쉴에 걸연 하나 걸어 시고요 네. 이거반찬시요 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Thank <laughs> you.